날씨 날씨 weather 맑음 맑음 sunny 흐림 흐림 cloudy 비비 비. rain 눈 Noon. Snow. 진눈깨비. 진눈깨비. Sleet. 번개. 번개. Lightning. 천둥. 천둥. Thunder. 회오리, 회오리, twister, tornado, 태풍, 태풍, typhoon, 밤, 밤, night, 낮, 낮, day, 해. 태양 해 태양 sun 구름 구름 cloud 달달 moon 별별 star 별똥별 별동별 Shooting star 더위 더위 hot weather 추위 추위 cold weather 눈사람 눈사람 snowman 우산 우산 Umbrella. 바람. 바람. wind. 무지개. 무지개. rainbow. 동서남북. 동서남북. east, west, south, and north. Thank you.